게스트가 한명 있습니다. 저희 가족 쪽한 명이 게스트가 요 끝에서 크리에이티브모드로 해가지고 집 짓고 있습니다. 잠시 이쪽으로 한번 날라와 주겠습니까? 이쪽 이쪽 이쪽 이 있다 있다 있다여 이따 이따 이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오오케이아 이따 이케이쁘 이따 케 이따 개이쁘네오케이내 이따 이 보십시오 오케이빠이 일단 자소 꼬시러 갑시다 소소소소두 소 마리마다 꼬시려면 되죠 근처 소가 있으려나 오늘 몇 시까지 했냐면 한 12시까지는 할것 같은데 어어 어, 뭔데 아, 씨. 제 잘못이 아니고, 금방 끊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자, 지금 마이크 좀 끄겠습니다. 얘기 <웃음> 좀 듣고 와야 되겠다. 저것도 두 마리 있을 건데, 닭도 두 마리 있을 건데. 됐지? 됐어. 어, 닭은 왜 없노? 닭두 마리가 이맵 이 안에 있는 모든 동물 다 죽였는가봐 맞네 닭고기가 닭, 닭 있노 <웃음> 아니 저 미쳤구나 아니 내가 뭐닭두 마리를 꼬셔놨는데 그렇게 왜, 닭이 없길래 어, 서브가 좀 빼, 백쌌던 났음. 아니, 통다리 두, 닭. 지금 보이네 이거, 닭두 개. 와, 엄마야, 16개 겠다고 부잔데? 야, 짜이 꽃갱이 한두 개만 질문해도 6개면 된다. 진짜 16개라고. 와, 이게 시간 순삭이다. 벌써 3시 안 됐다, 이거. 깜빡 따로 없다니, 새끼. 현질되네, 현질. 현질, <웃음> 현질 가능. 다이아 10개 천 원. 현질 가능, 가능, 싹 가능. 다이아 10개 천 원. 한개 100원. 한개 400원 가져서라고, 10개월 4천원인데, 아, 음. 이새 완전 날강도네. 근력에 칼구림을 한번 당해봐야지, 또. <웃음> 내또 갑질킹이다, 이가갑질하고 또, 물갑질이라고 들어봤네. 아, 흙을 캐와야 되네, 또. <웃음> 죽었나? 찾으러 가야지. 나이하고 찾으러 가야지. 어, 요, 메시지 안 떴는데 떴나? 잠시만, 내일, 네. 좀, 돌려보기로 해야 되나? 아니, 죽었으면 떴나? 아, 저, 저, 메탈 나가겠네. <웃음> 바보, 바보. 참. 아이 과시 내가 홀홀홀헐 그래 나야 곽깽이 만들어 주지마 그래서 올라와서 빨리 와서 와서 진품을 <웃음> <웃음> 야 조금씩 웃긴다니 멘탈이 들어왔다 나다 들어왔다 나다 이게 인다아저 코미디야 이가야니 웃어서 웃자구나 너네야. 내게 신선한 우정을 선사하는 거. <웃음> 아, 아, 좋아, 너무 좋아, 아이 좋아. 자. 다이아 곡행이너뭐좀 주라, 만들어 주라. 어. 왜, 주기 싫나? 내 밑에 여덟 개 있잖아. 여덟 개지, 나좀 가져가라. 두개 만들어도 두 개, 그러면. 여섯 개 가져와. 뭘 뭐, 개선이고. 내 밑에 다이아 곡괭이 있대도. 1200원은 뭔데? 432. <웃음> 야, 야, 야. 다이아 한개 캐고 한개4 0 0원 나한테 팔아먹는다. 응, 아니. 나한테 사가라고. 있지, 아, 내 다이어트 껴 내가, 내가 지러 갈란다, 와. 이런 거는 켜야지 못히고 <웃음> 아, 내 진짜 들어보서 내가 진짜 어서. 고기는 꼬이 되었다. 와, 엄마, 대단한, 진짜 대단한아이우 <웃음> 와, 내씨 네, 어이가 없네 진짜. 너 정말 대단하이구나. 우 와, 엄마. 어, 침대 자고 있다고? 앉아야지. 대단한 거는 그래도 이거는 또 생명하고 달려있는 일 때문에 잘 준다 내가 아니 씨우주가 시... <웃음> 우와 대단한 아이네 진짜 <웃음> 나는 밖에서 뭐하고 <마우> 있다고 <웃음> 아니 진짜 뭐하고 있다 난또 이거 얼마나 막한 거야 대단하다 뭔데, 검 죽여뿌이가. 어, 야. 야, 이 새끼야. 내검 웃겼는데. 내검도검 주라고. 검 달라 다 칼질하기 전에 빨리 돌아. 어, 저기도 검 있다, 저기도. 오, 다이아. 와 이거 다이아 그냥 있네 이래서 띄우세야 <웃음> 먼저 발견한 거는 좀 이러지 말자 우리 와 진짜 너무하다 저건 아이고 다이아가 여기 있는 거 다이아 아이가 이거 다이아구나 <웃음> 와 정말 양아치 짓 하고 있다 와네 진짜 아, 근데 때리고 진짜. 지금 부까, 진짜, 와. 와, 엄마. 아, 캐나 임마. <웃음> 와, 땅바닥에 안 떨어지게, 씨. 좌우로 돌리고 있다. 와, 엄마. 대단하다니. <웃음> 빠졌다, 빠졌다. 아, 미치겠다. 아 연락이 따로 오바라고, 따로 올수 있는가? 따로 올 테면 따로 와라 뭐, 따로 오지? <웃음> 손가락 빠져라. 빠빠빠빠바 어우, 따로 왔다, 따로 왔다, 뭔데, 니 뭔데. 무슨, 무슨 씨. 빡! 뛰었다, 뛰었다, 이, 이 빠졌지 아, 배고프다. 나 온다, 온다. 일단 뛰나 일단 뛰나 일단 뛰라. 어? 아, 배고파서 안 되는구나. 아, 배고파서 못 되는 거였구나.